안녕하세요 초론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책을 편했다고 이제 인사를 드렸었죠 그 책이 3일 인포마인에서 실제 세금 업무 상담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세요 이진규 대표님이 그분하고 이제 제가 함께 이 책을 공동으로 출판을 해서 냈는데 실제적인 책 내용 정리는 저보다는 훨씬 더 이진규 대표님이 깊이 있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거의 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책 리뷰를 또 출판을 했으면 한번 어 해드리는 게 도리잖아요.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책을 갖고 계시다고 해도 그을 읽어도 이거는 물론 막 깊이 있게 막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조리정연하게 짚어봐야 될 기본 부분을 알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놓은 책이거든요. 제목이 부동산 절세비책 부동산 세금 폭탄이죠. 이걸 일부러 세금 관련 책을 돈 주고 쉽게 안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는 완판이 됐습니다. 또 그런 분들한테 대한 도리로 뭐 달락달락 리뷰를 한번 해드릴거예요 오늘 그첫 순서로는 이진규 대표님이 리뷰를 맡았습니다. 한번 봐가면서 서로 달락가 나누어서 서로 시간 될때 이렇게 조금씩 올려 드릴 거거든요. 저보고 소양님 바쁘시죠? 제가 첫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러셔서 부탁을 드려서 오늘 와가 있습니다. 영상이. 그거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책하나눠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을 한 권점은 뭐 사시면 초롱소장한테도 힘이 많이 납니다. <웃음> 응원과 축하에 그걸로 하나 정도 사주시는 것 어떠실까요? <웃음> 오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진규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등 세금 전반에 대하여 소장님과 협력하여 철원공인 TV 유튜브에 유용한 자료를 많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회에서 결한 대구동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 가열지구 해제 에 대한 내용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바뀌는 내용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가열지구 해제 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을창구가 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광역시의 경우 수승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이 해제되죠. 이 해제가 6월 30일 날주거정책심의에서 심의 여기를 했지만 효력발생은 간보개제가 완료되는 2022년 7월 5일 공시부터 혈리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바뀌는 것들 해제 일 이후 2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중과시가 배제됩니다. 자, 그러시피 중과시 대상주택이 2주택 이상인 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0%가 추가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세정부 들어서 부동산 세금 완화조치로 22년 5월 10일부터 22년 23년 5월 9일 기간 중에 2주택 이상자가 조정 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내용은 조정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고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는 중과세 자체가 완전히 배제된다. 그죠?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죠?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기간 중에 취득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요.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은 수성구를 제한 대구지역은 20년 12월 18일 날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22년 7월 5일 지금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20년 12월 18일부터 22년 7월 4일 기간 중에 대구 지역의 수성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주택을 나중에 양도를 하면서 1세대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 특이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유주택자, 일시적 이주택을 지금 포함합니다. 주택이 있는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계약하였으나 잔금청산일정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은 대구 서구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년 11월 20일 대구 달서구에 주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 20일 잔금청산을 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 경우에 자인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예외가 있죠. 자 다음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 전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계약했으나 잔금 청산일 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일반지역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인년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 이전 등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지역에서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을 하면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2년,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서 이 부분도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 일환으로 이 1년을 지금 2년으로 이렇게 그 완화를 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은 종전주택이 수성구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새로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수성구 주택을 지금 처분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자몇 년이냐? 3년 이내 수성구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됩니다. 왜냐하면 수성구는 현재 조정 지역이고 그죠?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안 됐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그다음 달서구는 7월 5일 이후에 지금 해제된다 그죠? 조정 지역에서 따라서 7월 5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이게 이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종전주택을 3년 내로 처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다음. 2주택 이상자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 2주택을, 조정지역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보유한, 보유한, 보유한 세대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자, 이게 종부세 과세 대상의 경우에 세율이 1.2에서 6%였는데, 이게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0.6 내지 3%가 돼서 많이 지금 줄어듭니다. 다음,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됩니다. 취득세, 중과세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이게 너무 그 중과세 비율이 좀 크다 보니까 조정지역의 어떤 아파트 매매 거래가 굉장히 어려졌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비조정지역 6억 원 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고 여기에 부속세가 지금 지방교육세 0.1%가 있습니다. 따라서 1.1%를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이게 조정지역에 주택을 한채 보유한 세대가 조정지역에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6억 원 이하 국민주택인 경우에 중과세 지금 취득세 8%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0.4%가 이것도 지금 중과세돼서 무려 8.4%를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주, 주택을 일 주택을 가진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다른데 뭐 주택을 하나 취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죠그 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느라 보니까 이 주가세 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정 지역에서 해지가 되면은 이제 그 중과세 자체가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종전대로 지금 1.1% 취득세가 어 부가 이게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해제일 이후 계약한 경우 그렇습니다. 자, 비조정 지역의 경우 2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 여기 도표를 보고 <웃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자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예를 들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거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이주택이 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 주택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자체가 지금 전면적으로 안 되죠, 그죠? 아예 지금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 기타 지역으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을 때는, LTV가 60%, DTI가 지금 50%로 지금 되어 있다, 그죠? 어. LTV나 DT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정확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LTV라는 거는 주택담보 인증비율이라고 그러죠, 그죠? 간단한 예를 들면은 주택가이 6억 원이다. 그러면 LTV가 60% 같으면은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DTI 총구채상환 비율이 있고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은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은 총부채 상환 비율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고요. 그 다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금액을 비, 나눈 금액이죠. 이게 원리 비율이다. 그런데 그렇죠? 왜 지금 총구채 상환 비율 또총구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부분들을 정해놨냐면 은 소득이 이제 그 적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을 대출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해 가는 과정에서 저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이러한 사례들이. 반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거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니다이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자, 담보 대출을 하되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소득, 내가 어느 정도 그 대출금을 감당할 수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제, 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어, 지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자, 연간 소득 6천만 원입니다. 이때,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이 100만 원이다. 이, 이 100만 원은 주택 담보대출 이후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기타 그러니까 이제 기타 대출 매월 이자가 20만 원이다. 기타 대출 매월 원금이 80만 원이다. 요거는 대출 실행일 당시에 지금 대출금을 말하는 거죠. 합계를 보니까 200만 원이더라. 연간으로 따지면은 지금 2400만 원이 됩니다. 6천만 원을 연 소득이 6천만 원인데 연간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2400만 원을 했을 때이 dti 비율은 dti 비율은 보니까 100만 원 여기 저 주택 대출 원리금이 연간 1200만 원에 들가죠그리고 이자 부담이 240만 원이다. 그렇죠 그 합해 보니까 144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연간 소득 6천만 원 나누니까 24% 넣어줘 그죠. 자 dsr은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에다가 기타 대출 원리금 을 합한 금액. 연간 보니까 2,400만 원에 들어가죠. 2,400만 원 나는 6 0만 하니까 DSR이 40%가 나는 오 겁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담보대그 분양을 받고 이제 대출을 받게 될때 어, 문제가 지금 DSR 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은. 분양을, 아파트를, 분양한 아파트를 내가 이제 그 분양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계약금하고, 계약금은 뭐, 번 돈으로 주로 하니까 관계없을 거고, 뭐, 중도금까지는 이렇게 까다롭게 대출을, 그, 중도금 대출을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잔금법원에 가서, 이게 은행권이든 비은행권이든 간에 DSR 비율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 보니까 dsr 비율이 높아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 작게 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중도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분양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확실히 개념 이해를 하시고 그 아파트 어떤데 분양 받을 때 그죠 어 매우 그 조심을 유의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d s r 은 지금 은행권은 40%인데, 보험회사는 60%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DSR 비율이 은행권에서 보니까 높아서 대출이 좀 제한되거나, 대출이 어려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금리가 이제 약간 높습니다. 약간 높고, 사환하는데 뭐, 은행권에 비해서 특히, 특별히 뭐 불리한 점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DSR 비율이 일단은 내가 좀 낮을 때는, 아, 보험회사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적 사업자금 대출은 지금 제외합니다제외하고 그리고 DSR 비율을 계산할 때 지금 소득금액있죠이 부분이 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내가 급여를 지금 받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 들로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된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나누기 12에서 매월 지금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내 소득을 좀 높이면 됩니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대출 이전 3개월 정도의 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지금 보수의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DSR 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를 됩니다. 다음. 대체 주택 잔금 대출 시 종전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한채더 취득을 하려고 했을 때, 아까 도피에서 봤다시피, 지금 대출 자체가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되죠, 그죠? 어, 그런데, 단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내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담보대출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 그러면은,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 종전주택을 지금 6개월 내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봤다시피 지금 조정지역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2년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 그러면은 6개월 내 처분해라, 그러니까.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출금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지금 없어집니다. 이것도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어려, 취득하게 하기 어려웠던 규제 중에 하나다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제한이 이제 없어진다. 어, 이런 내용을 이해하십시오그 다음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가 없어집니다. 조,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게 그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시켜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은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가 일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주택 가격 없이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실거래 신고 시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정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해지되다 보니까 6억 원 이하 주택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로 뭐가 없어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시군구에서 어 이걸 뭐 별도로 뭐 어떤 과세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이 계획 자체가 전부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통보받아서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다 분석을 해서 정의가 추정이 되고 그다음 정받은 금액이 많은 것으로 그죠 추정이 되고 또 과세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의세 조사를 지금 하기 위한 자료로 지금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 이게 이렇,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런 그 내용들을 보고 뭐 모두 다 이렇게 정의세 관련 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그렇다더라도 자금 조달서를 제출한다는 자체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내용을 이해하십시오. 전명이 제한 기간. 전명이도 이 부동산 분양권을 통해가지고 특별한 노력 없이 사람들이 막 그, 불을 넣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그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그 강화를 시켜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투기가 열 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은 아파트 분양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지금 모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도권 그다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모아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6개월이고 그 밖의 지역은 광역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 6개월이고 그 밖의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전매 제한이 지금 없어진다, 그죠? 어, 아까, 저기, 그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뭐, 순천, 여수시, 강양시 등이 있었다, 그죠? 그, 그런 지역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 전매 제한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이게 강화를 시켜왔고, 지금 현행 내용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이다, 또는 일시적 2주택이다, 이런 양도소,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금을 비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그 유의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는 항상 원칙을 정해놨고 수많은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세무세에서는 여러분들 뭐 비과세 신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세금 안 냈을 때 모든 걸다국세적조사시스템과국세적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비과세 대상이냐 그렇지 않냐를 다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추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금액이 크게 되면은 너는 일세될 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뭐 이렇게 과세 나중에 추징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당하는 그 스트레스는 말못 하죠. 검죠 금전적인 부담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이 혈다히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내가 비과세 대상 주택인 경우에도 홈택스에도 물어보시고, 세무사에도 상담하고, 그죠? 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의될 상황을 제가 일시대 1주택 비과세그 다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편에서 상세히 이렇게 그 설명한 내로드,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지금 참고로 하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초롱공인TV 방이선 소장인가 제가 부동산 절세비첩, 그 다음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는 책자를 이번에 냈습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1차, 제가 그동안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일어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폭탄에 관련된 문제들, 또 부동산 관련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이 책에다가 다그 수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모두 기억을 지금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뭐 일일이 뭐 기록을 하는 것도 그렇다, 그죠? 그래서 유튜브가 아주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한계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을 하시면은 제가, 어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동산 세법, 그리고 이 세법이라는 자체가 참 딱딱하죠, 그죠? 이 딱딱한 각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 일시대 일주, 일주택이든, 그 다음 일시적 2주택이든 다른 장에서 또 같이 이렇게 세무 관련해서, 어, 같이 이렇게 뭐, 그 검토를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